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미대 편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편입이나 입시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종종 DM이나 댓글 아니면 메일로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그 중에서 진짜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제가 지금 무슨 과인데 패션이 너무 하고 싶어서 중간에 패션과로 전과하거나 편입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요 혹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다녀야 될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았던 질문이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을까요? 혹은 지금 시작해도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은 말을 답변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한분한분그 상황을 제가 헤아려서 제 의견을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그분들 마음도 제가 그 당시에 막 간절했던 그 마음처럼 간절할 거라는 걸 알기에 정말 그냥 대충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늦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더 이상 제가 드리지 않고 이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한 헬스장에 두 명의 친구가 들어왔어요. 한 친구는 60kg인데 3월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살만 빼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6월달쯤에 100kg인 친구가 들어와서는 그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막 다급하게 와서는 아 선생님 저한달 뒤에 진짜 잘생긴 남자랑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진짜 빨리 살 너무너무 빼고 싶... 살빼야지만 소개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진짜 막 선생님을 엄청 재촉하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PT 선생님한테 맨날 맨날 식단 보고도 하고 집에 가서 홈 트레이닝도 하고 한달 동안 진짜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3월에 시작한 그 60kg인 친구와 100kg이지만 6월달에 시작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더 살을 많이 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달 뒤에 소개팅을 하는 그 100kg의 친구가 살을 더 열심히 많이 뺐을 것 같거든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그 키로수는 다르지만 60kg였던 친구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살만 뺀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을 끄는 거니까 어떤 날은 헬스장을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헬스를 가더라도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곱창 먹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100kg인 친구는 어땠을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조금의 시간이 남았죠. 근데 명확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뭐였죠? 바로 한달 뒤에 정말 잘생긴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한달 뒤에 정말 내 스타일인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면 예뻐지고 싶어서 엄청 헬스장을 뽕을 뽑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편의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작점과 서로 다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고 내가 더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50kg였던 친구가 한 만큼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베이스인데 옛날부터 막 입시미술을 하고 미대를 나온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할수 있죠예요 당연히 왜 못해요? 입시미술 했다고 해서 다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영문과 나온다고 다 영어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미대 편입은 명확하게 주제와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시미술이랑 그 편입미술은 좀 달라요. 뭐 입시미술을 했으면 색을 쓰거나 뭐 물감 쓰거나 재료를 다루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익숙할지 몰라도 그거는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명암잘 넣고 막 스케치 잘한다고 다 미술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내가 어떻게 주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늦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뭐한 달, 두달 이런 거는 정말 솔직히 많이 느끼는 하겠죠. 근데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나는 재수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지 시작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편입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한 9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시작해서 저는 아예 마음을 비우고 들어갔어요, 학원에. 왜 마음을 비우고 들어갔냐면 저는 그냥 그 9월 달에 들어간 목표가 일단은 들어가서 배워보고 시험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실전이잖아요 그 실전을 경험해 보는 것과 안 경험해 보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 볼때그 실전에서 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8월이라서 뭔가 마음이 되게 급박하고 조급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일단 하고 싶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음 달에 소개팅하는 100kg의 그 사람처럼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뭔가를 시작해보세요 아니 한달 뒤에 박보검 닮은 남자랑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준다는데 그걸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을 하는 시간에 할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지 한달 뒤에 밥보검을 만났을 때그 예뻐진 모습으로 뭐 소개팅을 할지 소개팅을 해서 커플이 될지 그건 일단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설령 내가 그 사람이랑 소개팅을 해서 커플이 안 됐을지언정 그 예쁜 몸을 가지고 더 예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소개팅도 안 하고 끝나면 은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보검이랑 한달 뒤에 소개팅 할수 있는데 살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개팅 안 한다고 하면 은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거잖아요 그렇죠전 진짜 후회할 거 같거든요 제가 편입했을 때도 딱그 마음이었어요 패션 디자인 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패션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고 막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6개 학교를 합격한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었던 거고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실에서 일도 할수 있었던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계획을 잘 짜셔서 내가 만약에 잘 됐을 때, 잘안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어, 결과를 생각해서 계획을 짜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와닿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편입이나 미대입시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앞에 제가 정말 여러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차근차근 그 영상들을 정주행 해주시고 영상도 스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제가 꽉꽉 눌러 담아서 만든 영상들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만든 영상들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DM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되게 허무해요. 영상에 이렇게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질문부터 해버리시면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제 영상 정주행해서 필요하신 거다 보시고 그다음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영상들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게 저에게 응원의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정말 힘을 내서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